이차는미츠오카 오로치입니다. 미츠오카에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400대 한정 생산된 수제 스포츠카입니다. 이름은 일본 신화 속의 용인 야마타노 오로치에서 따왔으며 도요타캠리에 들어가는 3.3L V6 엔진을 사용합니다. 전체적으로 크기는 아벤타도를 말하며 실레는 모두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담으로 국내에도 몇대 있다고 합니다.